3P로 해야 이게 적당해요. 아니 뭐안 하는데도 하는 걸 지켜보니까 뭔가 같이 하는 느낌. 웨스퍼 발쪽한 거야 살짝만. 네, 그렇지 그대로 후 떨어져 후. 그렇지 하나 또딱 잡고 쉬지 말고 둘둘 그렇지 바로 셋 그렇지 잡고 넷 왼쪽 더 잡아야 다섯 그렇지 더쑥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바로 내려가요 쑥 꽂고 그들 여덟 그렇지 바로 그렇지 아홉 더훅 내려가요 열 그렇지 세 개만 더 삼, 더더 꽂아 1, 2 그렇지 그대로 꽂아 으아악 오도이더 느낌 그렇지 더더더둘 그렇지 더넷 그렇지 오른쪽 여기 넷팔또 약간 만게고그죠 그렇지 다섯 그렇지 더 빗속히 내려가요 여섯 오 이렇게 못 풀리는데? 일곱 그렇지 더쑥 내려가요 여덟 더더 내려가요 더더 아홉, 그렇지, 더, 열, 그렇지, 세 개만 더, 사, 더 잡아야지, 그거 잡아야지, 이,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음. 아, 다음 <웃음> 타자 준비됐어요? 아, 아. 어때요? <웃음> 아. 준비됐어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꽉 잡고, 둘, 그렇지, 꽉 잡고, 셋, 음. 넷, 왼쪽으로 더 잡아야 돼, 그럼. 음. 다섯, 그렇지, 음. 여섯, 그렇지, 음. 일곱, 그렇지. 하셨는데? <웃음> 네, 파이팅 하셨는데? 왜 파이팅 하셨어요? 경쟁의식이 어, 강한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경쟁의식이 엄청나시네 하더더더둘더 <웃음> 어, 더, 더. 음. 더 내려가 더. 음. 그렇지 코꽉잡아셋코꽉 음. 잡아요 음. 음. 자, 넷 그렇지 음. 음. 다섯 음. 코꽉 잡고 음. 여섯 그렇지 더쑥 일곱 음. 그렇지 잡고, 자, 여덟. 음. 그렇지. 응, 음. 자, 음. 아홉. 코꽉 잡고. 음. 열. 그렇지. 더 내려가요. 빵. 음. 그렇지. 두개. 빵. 음. 그렇지. 하나만 더. 잡고. 음. 오케이. 그렇지. 반식이다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니. 아주 똑똑한 방식인데? 음, 똑똑한 방식. 자, <웃음>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치고 있지. <웃음> <laughs> oh 쑥, 그렇지, 너무 좋아, 어도 내려가야지, 그렇지, 일곱, 그렇지, 더, 싹, 잡아 땡기고, 점, 여덟, 그렇지, 빵, 아홉, 그렇지, 열, 세개만 더, 잡음, 땡기고, 하나, 그렇지, 자 이, 그렇지, 응, 빵 붓고, 붓고, 붓한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고, 붓이 붓고, 붓자 더더더 응. 더. 더, 응. 여섯, 싹 응. 일곱, 탄력으로 쳐야지. 둘, 응. 두 개. 응. 더.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더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더하더하 하나, 하 더, 하나, 하나, 하나, 더. 나 더.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더. <목소리> 오오오스케줄를 오, 치는데, 오 오, 자! 시피레 자! 피 네, 그렇지. 잡아당기고. 네, 그렇지. 다섯, 음. 여섯, 그렇지. 음. 잡아당기.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홉, 열, 총. 하나 더더자고 당기고. 둘, 셋, 넷, 더 다섯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아예 쉬지 말고 자 가요. 오케이. 여섯 그렇지, 더더 더. 한다한다한다빠다 빠르 빠르 빠르 빠르 일곱, 여 그대로, 아 똑같죠 이게, 이렇게 그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아홉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네 그렇지 바로가요 응 후결을 잡아요 다어자 일어나서 그렇지 응 잡아당겨 일곱 그렇지 잡아당겨 여덟 예, 응. 더 잡아당기고 아홉 그렇지 계속가요계속가요열계속가요계속가요계속가요 예, 응. 하나 계속 아, 응. 그렇지 계속가요계속둘 응. 네, 응. 그렇지 계속가요 잡아당기고 셋또 네, 잡고 네, 더더더더 다섯 더더더더 여섯 더가요 더가요 자, 섯 응. 일곱 더잡아당겨 괜찮아. 더, 더. 해. 아홉 그렇지. 그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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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o o d c h e e 리지 않게 n 부터 r good cheer. Good cheer. Good cheer. Good cheer. g 지 o d c 더 e e r Good cheer. Good 여덟 그 e r Good cheer. 다른 걸보여줘야지 보자. 가이다 보자. 가는 보여가야지보여줘보여가야지보여줘보여줘는보여지야지보지줘보여줘보여줘는거보여줘보여줘보 그렇지 야 계속 가요 봐. 계속 나 계속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그렇지 마지막이에요 넷 네. 음, 생각하지 말고 가서 일단 가요 여섯 그렇지 고금 가요 일곱 그렇지 또 네. 여덟 더잡아당기고 어, 아, 안돼안돼 바로 안돼안돼안돼안돼 빨리 바로 가요 아홉 그렇지 음, 야, 다섯 개만 더응안돼안돼 계속 가 계속 가오 그렇지 아니 뭐 안, 안 하는데도 하는 걸 지켜보니까 뭔가 같이 하는 느낌 <웃음> 아니지. 그럼 그거 보면서 이렇게 즐겨야지. 아, 저괴로워하는구나 보통이 저내 고통 같아서. 아, 네. 아 그러면안 되지. 상대방이 괴로워 하는 거 보고 즐거워야지. 그랬고. 그럼 오, 뭐, 나 뭐, 셋 뭐, 오, 다섯 더 깊이 땡겨 응. 여섯 그렇지 일곱 응. 여덟 아홉 열다더둘 여쪽으로 여쪽으로 넷 여쪽으로 넷더 잡아당겨 다섯 더더더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더 여덟 음 잡아야지 여기 잡아야지 아홉 응. 음음여여 다섯, 응. 응. 응. 응. 다섯 개만 더음 응. 다섯 개만 더될까요오더 아, 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다음.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응. 그렇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끝까지, 끝까지. 이이 셋넷 끝까지 다섯 그치 여섯 그치 일 끝까지 쭉 여덟 더아홉 스무개 열 끝까지 자 하나 끝까지 둘더 끝까지 끝까지 셋더 올래 넷더더 더, 다섯 돌래 더 여섯 돌래 돌래 돌래 돌래 돌 일곱 더 일곱 돌래 돌래 일곱 그치 여덟 이건 아파서 하는거야 아홉, 그치, 응, 어이! 어, 그치. 응, 어, 허벅지 끝까지 찍어봐. 네, 네, 네. 다섯, 어, 여섯, 그렇지. 응, 음. 일곱, 끝까지. 여덟, 그렇지. 아홉. 여튼 체지방 까지는 이렇게 돼요. 이 여덟. 어. 아. 결이 다 보이네. 그니까 <웃음> 보임 멋있 겠죠？셋, 응. 세 지방 하 니까 다이어트 해봐요 넷, 다섯, 그렇지 여섯, 끝이 응. 음, 응. 일곱, 그렇지, 여덟, 응. 그렇지, 아홉, 끝 까지 오케이. 아, 다시, 아, 여기, 여기, 다시, 다시, 다시, 다리다더좋시다야시작시이 다시, 다시, 질이다씬 다시, 다다 둘, 하나, 셋, 그렇지. 넷, 둘, 응. 다섯, 쫙쫙 짜 여섯, 둘, 응. 일곱, 여고, 이거 잡아도 돼. 여덟, 그렇지. 아홉, 발끝 세워야지. 열, 둘, 하나, 끝까지. 둘, 어, 아, 둘. 아, 이게 부어가지고 그냥. 셋, 넷, 다섯, 더, 여섯, 그렇지. 일곱 여덟 음. 아홉 오케이 땠어요 그래도 같이하니까 네. 후기는 못하겠어가지고 <웃음> 소리지르면다하시는 많이 할수 있네 합세게 <웃음> 하시는 한계를 넘을 수있어와아한계좀 어땠어요? <웃음> 같이하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왜요? 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쉬는 시간이 없어 경쟁자가 너무 경쟁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